안녕하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어, 금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어, 2019년도 어, 5월 과제 공고 및 어, 접수를 받으면서 어, 소멸 종료되는 과제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해외수요처 과제에 대해서 어, 긴급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출연자금과 R&D 무상지원자금을 5억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경쟁률이 13대 1을 상회합니다업력 매출액,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지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업체로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13대 1을 상회하는 일반 과제에 비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해외수요처과제는 아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아한 2대 1 정도를 좌우합니다. 이 자금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일반적으로 국가 랜드가 제 5천만원이든 1억원을 받던 경쟁률이 갈수록 심화되고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은 아 5억 기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기 요건도 어, 많이 어, 교려되어 있고 또한 신청하더라도 어, 상대평가 어, 고득점 순의 배정 절대평가 60종 이상을 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과제를 반드시 지원하셔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신청조건은요 대한민국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면 다 신청 가능하고 본 과제의 특성은 매출액 업력 직원수 벤처나 이노비지나 부설연구소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해외 바이어사가 구매를 해주겠다는 구매협약 동의서 MOU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 수출을 주, 어, 준비하고 계신 업체이거나 아니면 수출실적이 있으셔서 어, 전세계에 어, 해외에 바이오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 협조를 구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주겠다. 단이 개발 제품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서 너희한테 공급을 할 테니 어, MOU를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왕성한 무역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뭐뭐 뭐 쉽게 아 MOU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요어 신생 수출 추진기업도 그간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MOU를 아, 아, 받아오시면 은본 아,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구매조건부 국내 수요처의 수요처 역할은 아, 제조업 기반의 300억 이상 또는 1000억대 이상의 중견기업 또는 1조원 이상의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그 수요처 역할을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요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에 법인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에 해외기업 등급 심사란에 신청을 하셔서 어, 상대 국가의 바이오사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 책임자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명문으로 전부 기재해서 신청하시면 2, 3주 내 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연계해서 그 국가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조회를 통해서 어, A부터 A, B, C, D, E, F 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아, 평균치를 분석해 보니까 아, 연간 매출액 50억 좌우에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최하등급, F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면 어, 기업등급 심사 F등급 나온 것과 MOU를 첨부해서 사업기획서를 작성 잘 하셔서 본 과제를 신청하면 2대1의 경쟁률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제가 그동안에 어, 8년간 진행해서 한 3천개 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 가장 효자과제로서 어, 롱론 할줄 알았는데 올해 2019년도에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인연개발과제 6억 지원되는 어,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사업도 종료가 됐고요. 또 구매조건부 3천개 회사가 지원 받았는데 어, 매출 부분에서도 신장 부분도 꽤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올해 스멸되고 앞으로 이제 콜라보 형태의 협업과제들이 많이 어, 비중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2대1의 경쟁률 과제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3대1 또 창업성장, 같은, 창업성장 과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20대1 상위합니다. 재벌때 어, 재수삼수하게 되면 웬만한 경우가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 제가 반드시 당부해서 드릴 말씀 국책과제에 반드시 본과제에 신청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지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공적으로 과제 끝내서 차기에 또 다른 과제를 신청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국가아랜드 과제가 1억부터 80억까지 있지 않습니까? 1, 2억, 5, 6억, 2, 30억, 4, 50억, 7, 80억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큰 자금을 점진적으로 받아 나갈 수 있는 최초 플랫폼 역할로서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으십시오. 어, 5월달에 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어, 본 공고가 3월, 공, 3월 6일자 공고에 유사하게 5월달 공고가 뜰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은 물론 MOU 기업등급 심사를 첨부해서 반드시 신청해서 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억까지 아, 제조업의 순이익을 5% 봤을 때 100억 매출과 맞먹는 그런 규모의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2대1 과제, 반드시 통과하셔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이 불가능한, 그, 요소는요, 대표자 신용불량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 부채율 1000% 넘어가면은 신청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참여 횟수가 높아서 어 지원지어야 되 경우도 있고요. 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내용이 키 중복 과제인지 중복성 검토도 하셔야 될 겁니다. 거듭드리는 당부의 말씀, 국가 R&D 과제 이제 특정 기업의 점유율 아닙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자금 지원 받아서 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매출 극대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이뤄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